인념의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! 오늘은 인간뱀을 피해서 탈출하는 맵에 들어왔습니다. 아 인간뱀! 요르르는 실제로 뱀 키운다면서? 네! 저는 뱀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. <웃음> 두 마리였어? 두 마리 키운데 네. 실제로. 한 마리인 줄 알았어. 뱀 귀여워요. 오늘 뱀이 귀여울지 안귀여울지 보자고 어?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난데? 아. 내가 가서 체크해 봐야겠다 뭔 소리지 이게? <웃음> 저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? 보물 사.. 아! <웃음> <웃음> 더빙 완벽 얘들아 미오가 끌려갔어 어떡해 도대체 미오는 어떻게 되는 걸까?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 오렌지 키를 찾았다. 오렌지 키? 어? 오렌지 키 어디다 쓰는 거지? e k i 아래 있어? a 어, n 있어 King. o 뱀, a n g e King. o r a 아 g e King. Orange k 거 n g o 나뱀 꼬리 봤어 방금. 뱀밤? 나 무서워. 아, 너무 무서워. 나 너무 무서워. 여메나 뒤에 여나뒤 뒤에, 뒤에. 오렌지 키로 열었어. 어디 어디? 나 봤어. 아니요 어, 요루루도 죽었다 뱀이 요.. 요루루를 맛있게 먹었어 어, 키다 아 이거 키 어따 으지 근데? 은색깔? 나는 핑크색 키 찾았는데 핑크 키 핑크 키 밖에 나와봐 밖에 있어 어! 저, 어! 어! 피로뱀뱀뱀뱀뱀 어. 핑크 키 이미 썼어! <웃음> <웃음> 눈마다 다 막혀있어! 으아 <웃음> <웃음> 귀찮!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아. 귀아귀찮 야 어려운데? 다들 준비가 됐는가? 이번에 빨리 깨자 그냥 어머 내캐릭 너무 귀여운데? 핑크색키 올라와 핑크색키 올라와 핑크새 어! 아, 아! 아 요르르! 야 요르르 진짜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! 야아아아야야아아야 야, 무슨 뱀..뱀이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안되려냐 아아악 나 파묻혔어 야 <목도> 얘들아 얘들아 뱀이 꼈는데? 얘들아 어떡해 얘들아 나 어떡해 걷해줘 <거리어. 웃음> 드디어 죽었다 뱀이이거나 받아라 끓여봐 안 부러지는데요? 어떡해 <웃음> 어? 야야 아, 야, 앞에 가도 안 잡아먹혀 <웃음> 야 밟아! 야, 야, 야. <웃음> 어? 아냠냠냠 뭐야 맛있어 뭐야 뭐야 내건가 야야 요르루 얼굴 박혀있는데? 애가! <웃음> 고꾸로 묻혀있어! 뭐..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껴버렸는데 그래도 영맨이 죽여서 완족해야 요롤 이렇게 꼈어 보여? 와. 나 이번에 접혔어 <웃음> <웃음> 나 되게 유연하다 그치? 어휴 이가다 먹히는데? 야 와가지고 그 저절로 먹히는데 뭐, 뭐 애들이? 어, 어? 나오겠다 나온다 <웃음> 안 나오네? 오리만쏙 튀어나오는데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 이거? 아이어 <웃음> <오, 오, 오. 웃음> 어어어어 이거 어, 어, 어, 어, 꽤나, 어. 꽤나 좋은 뱀이지 않는가? <웃음> <웃음> 이거 안 사지네? <깨워지네>? 이럴 <웃음> 수 없어. <너무> <웃음> 너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아서 <웃음> 양분이나 돼. <웃음> 도지 <도저히> 양분이나 돼? 고마지 <웃음> <혼나지> 않아! 밀렸다. <웃음> 야, 그냥나갔 그래 그냥 나갔는데? 일단 나든. 칼리 살아 이 뱀고기야. 요르르는 좋겠다. <웃음> 어... 미래를 위한 후손들의 화석이 될거 아냐! <웃음> 난 갈래! 그래도 두 마리 잡아먹였잖아! 웃음기싹 <깨> 뺀다! <웃음> 나도! <웃음> 왜 찾죠? 네골드 <웃음> 네. 찾았습니다. 아네 찾았네요. 저 찾을게요. 아왜 갑자기 진지해져 나일 때! 파란색 찾았습니다. 여보세요? 바로 2층으로 가시죠. 찾았습니다. 2층 스피드 로깨볼까요 네아 뭐야 갑자기 왜진지해져 누구세요? 이층 아, 누구 <웃음> 문 열어놨습니다. 핑크색 키 필요합니다. 아, 찾을게요. 네. 핑크 <웃음> <오케이. 오케이. 웃음> 아, 키 열었습니다. 좋습니다. 초록색 <웃음> 키 찾으면 됩니다. 아 얘네 <웃음> 왜 이래? 핑크 발견. 핑크 발견. 야야. 오케이 핑크색 키 <웃음> 여기 2층부터 단지 필요. 잘 됐어요. 아 초록색 키 있습니다. 초록색 키 확인했습니다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뭔데? 나라니까? 뱀안 무서워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, 두렵지 아, 않습니다네 <웃음> 사이.. 사이.. 나무 도끼 아, 얻었습니다 아, 아, 네. 되겠습니다 네. 층가서 부시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전진하시죠 진색키 전진. 있습니다 아어있어 얘네 핑크 바깥에 부셔주시면 됩니다 아 네, 알겠습니다 가습니다 오픈 열었습니다 아야 <웃음> <야. 저> <웃음> <못 짜겠습니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나들만 아무도 오자 끝나는 거 아니지? <웃음> 폭탄 필요합니다. 폭탄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. 아, 네. 아! 생명합니다. 네. 아, 나 배고파. <웃음> 나! 나! 야, 배고파. 개, 오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하겠습니다. 어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제가 스태치 하겠습니다. <웃음> 아! <웃음> 폭탄 가지고 나오십시오. 갑시다. 어, 네. 걸쳐 네. 가면 핸드폰 됩니다. <웃음> 야, <웃음> 저는 단체는 <반대편으로> 들겠습니다. <웃음> 네. 야, 나 배고파! 설치해주십시오. 네. 야, 설치하는 곳입니다. 왜안 움직, 움직여 이거? 설치 어, 완료. 터트렸습니다 나무 나 필요합니다. 어? 흰색 필요합니다. 흰색 키. 일단 키는 열어습니다 네, 네. 아, 알겠습니다볼 타임 기다리고 기절 시면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. 기가? 좋습니다. 기다리죠. 오케이 도망칩니다. 오케이. 어 지금 부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제가 억으로 끌겠습니다. 좋아요. 저도 끌겠습니다. 네. 푸시고 있습니다. 네. 괜찮을게요. 맞죠? 못 맞춰? 못 맞춰? 그럼 안 맞추는 것까지 하겠습니다. 나오시면 됩니다. 들어가세요. 나오시면 됩니다. 수고하세요. 고어습니다 진짜 못한다. <웃음> 어떻게 한 명도 못 죽이냐? 나도 잡았는데, 바뀌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진짜 나는 안 움직이고도 두 명을 잡았데너 뭐니? <웃음> 아, 안 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어쨌든, 오늘 좀 슬프네요.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세요.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<웃음>